오디오 쪽으로 좀 힘을 실었네요 아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려요 DJI에서 2주 연속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던 대로 이번에 오즈원 포켓2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즈모라는 이름이 빠지고 DJI 포켓2라는 이름으로 오늘 발매가 되었습니다 티저 영상에 나왔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포켓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포켓이 어떤 게 달라졌고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과연 구매하면 될지 말지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DJI 포켓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지난달에 제주도 촬영일 때도 아주 잘 썼거든요. 이 포켓도 2년 넘게 사용을 했는데, 네, 2가 나온다니까 정말 좋게 나왔다면 저도 2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을 계속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Where? Where? Where? 네 우선 티저 영상 오늘 발표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이 나오고 있고요각 상황에 따른 네, 크게 달라진 점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브이로그 상황의 상황을 의상황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8배의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그240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또 DJI가 매빅 미니에서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여자분들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네, 여자분들이 가볍게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짐벌 카메라라는 것을 포지셔닝을 여자분 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동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8배 슬로우 모션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4배 줌이 나오는데요 어... 네,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워터프프 방수에 대한 기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 뭐 특별하게 네.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신기했던 거는 네 무선 마이크하고 액티브 트랙 3, 8배 슬로모션 그리고 4배 줌이 된다 했죠. 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영상 포켓의 네, 소개 영상입니다. 정말 작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군요. 그리고 센서가 커졌네요. 네, 그리고 64메가픽셀 포토라고 하네요. 전작에 비해서 엄청 커졌는데요. 포켓 60 프레임 이거 원래 있었죠? 3축 짐벌 역시 있었고, 8배 슬로우 모션. 그, 오즈원 포켓 1이 120프레임까지 슬로우가 됐거든요? 8배면은, 어 30프레임 시퀀스로 해서 8배인 것 같아요. 240p니까. 오, 스테레오 오디오.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오즈원 포켓의 단점이라고 가장 크게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음이었거든요. 오디오 성능. 그 AI 에디터라고 자꾸 말해주는 건 제가 볼 때는, 핸드폰 어플에서 조금 더 AI 성능이 높아져서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에서 좀더 편하게 그리고 잘 매칭을 해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개의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사이트에 가서 한번 설명을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설명에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 6가지가 나옵니다 뭐 작은 사이즈 3축 짐벌 카메라 있었던 거고요 액티브 트랙 3.0 AI 편집기 우수한 화질 매트릭스 스테레오 제가 볼 때는 사실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액티브 트랙 3.0이 얼만큼 놀라운 성능 그리고 매트릭스 스테레오 오디오 대한 거 말고는 뭐다 있었던 데서 크게 발전 없어 보입니다 참이 포켓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작은 짐벌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정말 놀라서 저는 진짜 그걸 일본 가서 엄청 빨리 샀거든요 컨텐츠도 제가 만들었는데 오 대단해요 근데 지금 툴을 보니까 큰 혁신은 없는 것 같아요 글래머 효과라는 게 있네요 어, 좀더 밝아졌네요 사실 약간 포켓이 좀 어둡긴 했어요 노출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얼굴 담을 때도 근데 아마 노출이 노출 측광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이 글래머 효과를 사용하니까 조금 더 인물 부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있긴... 셀피 기능을좀더 강해졌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스토리 모드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타임랩스도 역시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게 타임랩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정말 제가 타임랩스를 많이 썼어요 오션 타임랩스도 그렇고 네, 정말 편하고 잘 만들어 줍니다 FHD 화면으로 나왔었던 거 기억하는데요 꽤 화질도 쓸만하고 좋아요 하이브리드 AF가 버전 2.0 좀더 AF가 좋아졌어요 솔직히 AF가 좋다는 생각은 못 가졌었어요 제가. 그렇지만 뭐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 안 좋았다고 는데 펌웨어 때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AF가 더 좋아졌겠죠 아무래도 2.0으로 아예 버전이 바뀌었으니까 네 HDR 동영상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포켓1 때는 안 되던 건데요 네 그리고 사운드 얘기가 드디어 나오는데요 네, 마이크 4개가 달려있네요. 서라운드 사운드로 오디오를 녹음해서 현장감을 그대로 담아낸다고 합니다. 오디오 쪽으로 좀 힘을 실었네요. 아, 이런 식으로. 아, 네. 각 방향마다 구멍에 뚫려있는 쪽에 다 마이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트랙. 아, 카메라가 향한 방향에 따라 오디오가 수음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 줌이 되면 오디오도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향 지정을 하네요. 지향성 마이크가 아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마이크들도 이거 선택할 수 있죠. 오디오 방향을 맞춰준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앞을 보고 내가 말하고 있을 때는 뒤쪽으로 향하게 하고 여기 보면은 네 프론트 앤 백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앞쪽에 제가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얘기할 때는 프론트만 이렇게 집중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건 좀 좋은데요 네 악세사리들이 나오는데요 미니 조정 스틱이라는 게 나왔네요 원래 없었는데 음, 조금 더다 간소해졌네요 아 그리고 이 무선 마이크 아 윈드 스크린 데드캣 포함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멀티 엔젤, 방수 케이스 광각 렌즈 광각 렌즈? 광각 렌즈가 아예 정품으로 나오나 봅니다 알리에서 더살일 없겠네요 방수 케이스는 원대랑 크게 차이 없어 보이고요 네, 하이브리드 AF 2.0은 콘트라스트 AF하고 위상차를 같이 사용합니다 요즘 카메라 소니 카메라가 사용하는 방식이죠 네, 그렇게 해서 더 빨리 초점을 잡겠네요 음, AF 되게 좋아졌겠는데요 아 그리고 4배 줌을 사용하게 되면 은 1080p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픽셀을 크롭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크게 찍어서 우리가 4K를 찍어서 땡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2.7K 동영상에서는 3배 줌이 가능하니까 원래 사용 가능한 픽셀을 줄여가면서 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4K에서는 2배 줌까지 되네요 궁금했던 게 풀렸어 네, 그럼 오징어 포켓 1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크기는 살짝 포켓 2가 큰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눈으로 보면 거의 같아 보이겠는데요 무게는 1g 차이 네뭐 그냥 의미 없고 네 그리고 센서가 커졌습니다 유효픽셀도 12메가픽셀에서 64메가픽셀로 엄청 커졌고요 이게 원래는 80도 그러니까 35mm 화각 기준으로 26mm였는데 이번에는 35mm 환산 20mm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광각처럼 넓어졌다는 거죠 고프로처럼 셀피가 더 편해졌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로 셀피 남자는 좀 어려워요 조리의값이 1.8로 더 밝아졌습니다 네, ISO 관용도도 좀더 넓어졌네요 아무래도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좀더 감도에서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크기는 네, 2배 이상 늘었네요 네, 그리고 동영상 해상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모드에서 원래 원은 FHD 120프레임이 됐는데 120프레임 사라졌네요 일반 모드에서 슬로우 모션이 원래는 1080p에 120프레임 밖에 안 됐는데 240프레임까지 있다 두 개가 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동영상 비트 정속률은 똑같습니다 100Mbps 네, 짐벌 범위도 2가 조금씩 더 넓어졌습니다 펜, 틸트 다 네, 롤은 똑같네요 네. 네, 배터리 크기도 똑같고 작동 시간은 똑같습니다 140분 기준인데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90분 느낌입니다 제가 해본 결과 충전 시간도 소름끼칠 동안 똑같네요 사진 최소 10cm 그리고 동영상은 20cm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 이거 엄청 좋은 거네요 어, 짧아졌어요 그럼 마지막 구매하기 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DJI Pocket 2 단품은 453,000원. 크리에이터 콤보가 있는데 633,000원이네요. 네, 1인 한 대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사실 분들은 얼른 사세요. 일단은 단품은. 아, 미니 조종 스틱이 단품에 들어가게 되네요. 음, 원래 이런 거안 줬는데. 네, 크리에이터 콤보를 볼게요. 무선 마이크 송신기, 무선 마이크 윈드 스크린, 그리고 DJI Pocket 2 멀티핸들. 마이크로 삼각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네요 아이 멀티핸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일단 멀티핸들이 있어야지 아까 그 무선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수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선 이미지 전송 이게 안 됐어요 원에서는 이게 좀안 돼서 많이 불편했거든요 아까 보았던 와이어리스 마이크도 수신이 가능해요 마이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장마이크 포트도 있어 가지고 뭐 기존에 다른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꽂는다거나 지향성 마이크를 꽂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DJI 포켓2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써본 사람으로서 원을 2를 사양을 좀 봤잖아요 솔직히 완전 새로운 2가 나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원에서 많이 문제됐고 소비자들이 불만이었던 점을 다 보완해 주고 나온 느낌입니다 물론 새로운 기능들도 있긴 한데 뭐 굳이 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2가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마치 아이폰이 있으면 뭐 아이폰 7 얘가 아이폰 7이면 아이폰 7S가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포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기준에선 굳이 살 필요는 크게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켓이 없는데 이 기회에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무조건 2를 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 2년 넘게 썼다 했잖아요 좀호프로를 많이 타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한번 가질 만은 무조건 하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예요 어, DJI가 이렇게 매주 신제품을 내주다가 혹시 다음 주에 매빅3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저와 계속 리뷰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세요 그럼 더 나은 컨텐츠로 또 인사 드릴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끝.